저는 지금 네팔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 잘 갔다 오겠습니다 기 왔고 도착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근데 저는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음치상 이쪽에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줄이 엄청나게 기네요. Uh, excuse me? Actually, I got a d i s one, so what, what am I supposed to do? I already applied this one. Uh, actually, I heard that on okay. oh, the internet. Okay. Sorry? 아 UAE, actually, I'm from Korean but I m living in the UAE. Thank you. 저는 무사히 입국 도장까지 찍고 왔습니다. 그 입국 심사할 때 여기 네팔 처음이냐고 해가지고 어 네팔 처음이다. 뭐 하러 가냐고 해가지고 나 친구 만나러 간다 했더니 <웃음> 하는 말이 걸프랜, 보이프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프렌이라고 <웃음> 했더니 언 oh, 노, no. 막 이래가지고 막 제가 걱정 <웃음> 마라 걔 결혼했다고 우리 약간 프렌드식으로 그냥 인사 차원에서 보러 가는 거라고 막그랬어요 되게 유쾌했던 아저씨입니다. 이제 저는 음, 카투만두에서 포카라로 가는 국내선을 예약하러 오, 가고 아, 있어요 아, 이 샵을 가면은 도메스틱 티켓을 살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샵에 들렀다 가야겠어요 I don't like to get a domestic flight ticket a from... y e r e a h f o m y from... 약간 비싼 거 같은데 이, 이 여자분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어폴더블한 가격이라고 하네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1 2시2 0 분에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무사히 그 시간에 떠야 할 텐데. 그럼? 예. 아, I'm from Korea. Korea. 야. Yeah. Yeah. South or North? North. North Korea. Yeah. <웃음> 이 아저씨들이 갑자기 제가 도메스틱 김정? 김정은. 김정은 is my father. <웃음> <웃음> <웃음> 김정 아들? h y e a Kim j o n g a n is my father. Nice to meet you. <laughs> the boys yeah. are just like a taxi driver, and they say, they want to go to the 은 뭔가를 o 하는 t 같은데 어떡하죠? think they w a t o m e t h i n g t h o you think? I think so. h e a h yeah. i heard about that. You can see a lot of mountains, l a y a Lake, you can go paragliding. Oh, yeah, yeah, yeah, <laughs> but I'm scared. <laughs> You're scared for paragliding? Yeah, oh, you go hiking or no? Uh, I'm gonna go to Himalaya uh, with my friend. So, which Himalaya? You know, like ABC. 안 <목소� OF> n no, no, just 폰이에요. 에 폰이에요. yeah because I don't have any enough time. 아우라. 뭘까요? 여기 a 게해 e 돼. 여기야. 여 Do you want to get some tips? As you... Actually, s always. but I don't have Nepali money now. I can give dollar. o h that hard. <laughs> is the money ah. European, European money. How about a protein bar? I have a protein bar. Yeah, actually, I was going to. I have only this. I have no money. <laughs> 아저씨들한테 신라면 주고 보냈어요. 나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카운터, 체크인 카운터가 되게 초라하게 돼있어요. 에어컨 넣고 선풍기 있습니다. 제가 원래 12시 20분 표를 끊었어요. 근데 이미 10시 반 표부터 딜레이가 돼가지고 그걸로 바꿔주고 이제 딜레이가 풀리면은 그걸 타라고 하는데 <웃음> 거의 뭐 1시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10시 20분 비행기가 뜬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고픈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포라 뜨는 것만. 그리고 제가 아까 비행기 표를 샀는데 이제 여기 한국, 여기 터미널에 이제 사고 터미널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또 아까 표산거 봤는데 표 너무 비싸게 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코카라 사람인데 이제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자기는 조금 이게 unfair하다고 생각을 하다, 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자기가 대신 컴플레인을 걸어주겠다고 하면서 약간의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근데 포리너 가격이랑 네팔리 가격이랑 뭐 다른 거를 뭐 어떻게 할수 있냐 약간 이 직원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팔말이라서 뭐못 알아들었는데 Hello! I run into this guy. He is working in the Abu Dhabi. <laughs> like as travel, travel company. This good guy. <laughs> We are waiting for the flight, but delayed, delayed. We don't have any choice but to wait. <웃음>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걸고 있어요, 다들. 그냥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비행기가 하나 뜰 예정인데. 저도 저기를 탔으면 좋겠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8시 반 비행기가 지금까지 딜레이 됐고 그거를 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10시 반 비행기가 딜레이 된 거를 타야 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세컨드 비행기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될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분의 자리가 있으면은 우린 이걸 타고 갈수 있어요 3명 자리가 비어가지고 운 좋게 비행기를 좀 빨리 탈수 있을 것 같아요 u 키 가이 앤 i 키걸 일단 항고비는 넘었는데 과거에 카토만두에서 포카라까지 가는 비행기 사고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대요 사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딜레이 된 점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뭐 아무 일 없겠죠? 이 <목소리> 뭐지? <목소리> 아,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와 이게 왜 있나 했는데 귀 마개로 쓴다고 하네요 진짜 너무 재밌는... 재밌, 재밌는 발상이네요. 오, 나이스. 아이스파이 빨리빨리. 무사히 비행기 잘 탔습니다. 이륙할 때부터 엄청나게 흔들려가지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아,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했어요. 뭔가 그러니까 약간 바이킹 타는 느낌 같고 막 그랬는데 가뜩이나 오늘 뭐... 여기 포카라 날씨 사정도 안 좋다고 하고 뭐 그래가지고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약간 그 생각을 하다가 그 와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었고 한 체감 2분 지났나? 하고 이제 눈 떴는데 착륙했다는 거예요. 총 걸린 시간은 30분 조금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 제 체감은 2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매우 피곤해가지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여기 포카라 뉴 에어포트라고 하네요 새 건물이라서 여기 원래대로라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유심칩을 사려고 했는데 유심을 파는 데가 없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제가 택시를 잡고 밤내 집을 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 택시가 밤내 집 위치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같이 왔던 아저씨가 지금 발품을 팔아가지고 저를 도와주려고 막 하고 있어요 너무 친절하죠 진짜 저 아저씨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어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밤이랑 연결을 할수가 없어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밤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해도 아저씨 핸드폰이 연결이 안돼 밤한테 일단 유심칩을 사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여기 뭐, 새로 생긴 공항이라서 유심칩 사는 시스템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밤이랑 지금 연결을 해가지고 밤이랑 전화 중이에요. 밤이 알려준 주소 말고 다른 로케이션을 지금 알려달라고 하는 중이에요. Thank you. Bye. Bye. Thank you. See you. you yes, yeah, you. you saved my life. t h o Take c thank you. t y o t a k y o a n k you. Thank you. t h a n 가지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밤내 집으로 이제 가야겠어. 저 완전 진짜 시골이네. 입 맞춰가지고 사람 하나 죽여도 모를 것 같은 동 심지어 산도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돌 떨어지면은 죽을 것 같아. 풀 가자, 풀 가려. 플라그를 또 받아놓고 리자고이스쿨츠리려면뭘 해야 아, 뭐. 봐서면서? 풀 가자라. 이요 앞으로 받아서 저도 거다시 다시 뛰자고. 이거도 졸라이 암자, 졸라이 아이신 모 암자.